내 소식 들었지 너와 헤어지고 잠 많이 울고 힘들게 버티다 이해심이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직 넌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네가 좀 걱정돼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자꾸 네가 생각나 어떻게 지내? 니네 안부 참 궁금한데 I'm s o 지금 여자친구 힘들 땐내 곁으로 와 너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줘서 고맙게 나는 나쁜 놈인가 봐 고작 너의 안부에 가슴이 뛰고 왜 있고 행복하길 바랐는데, 예쁜 사랑. 사랑